이아오 좋다! 아빠, 해수욕장 가는 거 아니었어요? 아 여기 왔으니까 동네읍성을 한번 보고 가야지 네 아빠 또 시작됐다 그래도 부산에 왔으면 물에서 놀아야딱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는 동네읍성이라고 아빠가 임진왜란 때 네네 알아요 그래도 요건 모를까요 송상... 송상현! 동네 부사 송상현이라고 정말 멋진 분이 여기 계셨었거든 아 진짜 멋진 분이셨지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 왜요? 다 이겼어요? 아니, 뺏겼지, 졌으니까 아? <웃음> 지면 모든 게 끝이야, 디엔드 과정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적장도 그 충신에 감동해서 여기서 제사도 지내준 거야 뭐 죽였지만 미안하달까?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해보려고 해야 되는 거야 전안 그래요 <웃음> 질걸 알면서도 가족을 친구를, 고향을, 나의 자식을 지키려고 <웃음> 싸우는 거지. 길을 비춰라.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장영실 과학 기사 많거든. 여보, 나 더운데. 아, <웃음> 우리는 시월에 한번 더올 거야. 시월은 왜? 여기 동네 읍성 역사 축제가 열리거든. 세 가닥 주다리기도 하고 궁 체험도 하고. 드디어. 아예 예. 예. 아그 죄송한데 어, 저희가 네. 그 대학교 네. 레포트 때문에 지금 아, 여기 왔는데 혹시 그 동네읍성에 포인트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읍성 포인트? 예아 여기 진짜 볼게 정말 많거든? 일단은 내가 얘기부터 어, 우리 완전 밥 먹으러 갈 테니까 끝나면 연락 줘어 알았어 어 일단은 저쪽으로 보면 이제 해시계가 많이 있는데 병명식 해시계도 있고 접이식 해시계도 있고 저쪽에천체관측할수 있는 간이도 있고 넘어가면 취국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체가 다 장영실 과학공산인 거야 그리고 또 네, 이쪽으로 보면 동네공사 방도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등장대도 있고 여로 가면 서장대도 있고 저쪽으로 가면 박장서 위생관도 있고 충남자도 있고 충남도 있고 이로 넘어가면 이제 동네문외해관 여보! 여보 나 같이 감사합니다 뭐라 온 거야?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쪽으로 가야 될것같은저 저기 가보면 될것 같은데 그럼 해시계는 엄청 살펴